오늘은 제가 써본 4종의 3D 레진 프린터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릴티 LD-001 제품입니다. 중국산 저가 LCD 프린터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험 삼아 구매한 제첫 프린터였습니다. 한국에서 구매대행으로 한 66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와이파이가 되어서 마음에 들었고 해상도는 뭐 다음과 같은데 이게 지금에서 보니 뭐 스펙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마이크로가 아니고, 미리미터 mm 같은데, 아무튼, 그 주얼리용 주조가 된다고 해서 사봤지만, 진짜 정말 테스트하는 내내 불안에 떨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일단은 출력을 날리면 이게 수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면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금방 LCD 패널이 고장나서 그냥 유튜브 열심히 검색한 끝에 새롭게 폼랩스의 폼원 플러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해외 직구로 중고가가 싸게 나와서 당시에 거금 100만원을 투자해서 업어 왔구요. 이 모델은 이제 SLA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레진 프린터입니다 최고 해상도는 25 마이크로미터로 스펙상으로만 구현이 된다면 주얼리용으로는 문제가 없는 제품 출력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출력을 날리면 뭐 불안전하게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그런 안정성 하나는 있는 제품입니다. 취미용으로 주물 제품을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었지만, 역시나 주얼리 전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30만원짜리 LCD 애니큐빅 포토네스입니다. 처음 샀던 그 LD00 이라고 스펙은 같은데 뭐 강원이 개선이 되고 지축이 불안정한 걸뭐 업글하고 뭐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한번 사본 제품인데요 그럭저럭 괜찮은 품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출력물의 퀄리티라던가 안정성에는 뭔가가 2% 부족한 제품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 끝에 그 폼1 플러스 후속 제품인 폼2를 또 중고로 해외에서 업어 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새 제품으로는 국내에서 한 6,7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기존 폼1 플러스와 같은 SLA 방식으로 스펙은 그원과 같은데 거기에 와이파이가 추가가 되었고 이 성형 작동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된 제품입니다. 어,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속도. LCD가 빠릅니다. 이해를 쉽게 하려면 LCD는 사진, SLA는 사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순간의 장면 전체를 사진을 찍는 것하고 사인을 할때 일일이 선으로 그리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속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번째 안정성 SLA 가 좋습니다 제가 샀던 저가 LCD 프린터의 경우 출력물이 많이 얹혀져 있는 경우에는 출력물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그 LCD 그 화면에 비춰주는 광원의 세기가 균일하지 못하거나 아님 약하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SLA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균일한 세기의 광원이 사인을 하듯 하나하나 다 출력을 그리기 때문에 뭐 생략이 되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LCD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세번째 해상도. 스펙상으로는 뭐 LCD가 SL보다 훨씬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실제 출력물을 비교해 보면 품질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SLA가 좋습니다. 제가 써본 LCD 프린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제조사를 불문하고 성형을 하면은 그전 레이어 위에 동일한 위치에 다음 레이어가 적층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출력을 하고 나면은 이 출력물이 막 삐뚤삐뚤한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단순한 일자형 반지 디자인조차도 균일하게 일자로 적층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소프트웨어 lcd는 많은 유저들이 아마 치투박스라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물론 제가 잘못 사용한 것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사용해보면 일단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뭐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대표적인 거 가장 큰거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슬라이싱한 출력물하고 실제 제품이 성형된 출력물하고 모양이 다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물 체인 부속 이 간단한 형태에 이것도 지금 출력을 해서 비어져 있어야 할 부분이 저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채워져서 성형이 됩니다. 이 반지 역시 지금 내부 난집에 공간이 비어져 있어야 할 부분에 전부 메어져서 성형이 된 모습입니다. 이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암튼, 소프트웨어 상에서, 뭐, 어떤 경계면에서의 그 슬라이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그 폼랩스 같은 경우는 자체 공급하는 프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진짜 편합니다. 서포터 자동 생성이라던가, 어, 서포터를 수정하는 부분, 또이 서포터를 달았을 때, 출력성공 확률까지도 계산이 되어서 나오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아주 작은 부속도 생략되거나 뭐비어져야 있을 부분이 매워져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비교해 본 결과 속도 제외하고는 안정성, 해상도, 소프트웨어 모두 SLA 프린터가 우수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싼 제품이 품질 역시 훌륭하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